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로스트하크 다들 재밌게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로스트하크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디아블로가 폭망해서 자폭을 해버린 지금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때문에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로스트하크를 플레이하기 위해 각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로스트하크의 아이디가 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 디아블로의 아주 화려한 똥꼬셔 덕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아블로 코리안 에디션 이라는 별칭을 받으며 본의 아니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로스타크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서비스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스타크를 즐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접속을 시도하기 전 필요한 계정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수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킹입니다 해킹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계정이 위협받고 있어요 뭐난 게임 몇년 하면서 그런 거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좀 필요하다 보니 가끔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빈번하게 해킹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스토브 어플을 켜서 내 정보, 보안 설정, 내 로그인 기록 보기를 통해서 혹시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접속한 시도가 없었는지 한번 꼭 확인해주시고 만약 해외에서 접속 시도가 있었다면 비밀번호 변경은 물론이고 지정 pc도 뚫립니다 그러니까 otp까지 설치하는 걸권장드리고요 어떤 한 분이 제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번 해킹 대처법에 대한 제보로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배경지식이 없어서 이러면 100% 막을 수 있다 이런 보장은 할순 없지만 그래도 한번씩 이걸 귀담아 들으셔서 보안에 좀더 철저해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해킹에 타겟이 되었던 사람은 개인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저런 바이러스가 있을만한 것들을 한 번이라도 다운받으신 분은 컴퓨터를 포맷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하백도어 프로그램 기능 중 키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입력하는 키를 하이제킹 그러니까 키를 입력하면 뜯어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게 된다면 pc로 진행할 경우 키로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킹을 하고자 접속한 vpn의 주소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폴란드가 많다는데요 만약 korea republic of라고 써져 있다고 해도 한국으로 vpn을 우해서 회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 ip가 평소 자신이 접속하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찍혀있을 경우에는 해당 ip가 어느 동네인지 위치를 문의 혹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건 에서 발표한 리스트라던데 일반인한텐 별로 의미가 없고 뭐 전문가분들이 혹시라도 봐주셔서 조치를 취하시 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설명이 틀렸다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는 이 업계 관련한 전문가분들은 댓글을 남겨주 셔서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와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보안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시길 바라며 otp나 지정 pc같은 보안설정은 꼭 해두셔서 클린하고 철통같은 로스타크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